자, 한글 패치를 깔아서 왔습니다. 지금 새벽 대... 아, 다섯시쯤이네. 새벽 다섯시쯤이거든요. <웃음> 그래서 이제 또 살짝 또... 시끄럽게 하면 가족들이 깨기 때문에 이제 또 살짝 이 정도 속도로 어, 해볼겁니다. 한국어도 뭐 많이 추가되고 그래가지고...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 저번에도 말했듯이... 어, 미친... 어! 하나, 둘, 어, 그, 그냥, 그냥, 그냥, 그냥 가, 그냥 가. 너 누구야? 모두 가. 뭐 어쩌라고? 모두 가. 다른 애들은 모두. 뭐, 뭐, 뭐, 뭐 어쩌라는 지 이해가 안 되네. 뭐야? 뭐야? 뭐야, 저거? Bye, have a great time! 아이 제가 왜 저기 했는데 <웃음> <웃음> 그 와중에 그 그 와중에 쟤 원래는 영문판에서는 맞춤법이 좀 맞춤법을 좀 개같이 했거든요. 제가 근데 이제 음. 진짜 쟤는 어도 살짝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린 것 같아. 재민이잖아, 쟤 진짜. 그게 진짜 재민이잖아. 만우 미야너 지쳤어? 어쩌라고? 천선던지기 아... 에잇, 지 오케이. <웃음> 아, 잠깐만. 저기 해야 되는데. 오. 이치. 한번더 타임. 이 오. 째째째 째. 좀 조용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어떻게 잘 해볼게요. 다시. 깔끔했고 아 이런 다음에 이제 어? 아잇 라이 세제는 어떻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건지 살짝 이제 그제흑막설이좀 이제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또흐 <웃음> 모르겠다 일단 진행해보자 아니 리듬 안맞는거 개킹받네 아이 쪼쪼 쪼쪼 잠깐만 아이씨 아이고 박자 쪼금 안맞는거 좀 킹받네 아 진짜 박자 쬐금 안맞는게 왜 이렇게 짜증나지? <웃음>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실 지댁 예전에 다했었는데 어..한지 엄청 오래돼가지고저 언제 저장했는지 안보이나? 진짜 엄청 오래됐거든요. 하여간지 진짜 좀쉬업공부하고 이거 사느라 <웃음> 사이버월드 계속 한 번에 노린다. 아 실패. <웃음> <웃음> 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, 말안 걸어주네 이거, 유저, 이건 이유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가면 뚠뚠뚠뚠 오케이 가자! 박사 나름대로 잘 맞췄네 아, 귀찮아 빨리, 빨리 내려 딱 조금 맞추고 그래도 잘했네. 아 이거 헷갈리게 났어, 되게 어, 저거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도. 와 인터넷 아시는구나 넌 누구니? 테스크 부드러운 목소리 뭐가 오! 됐다 아니 왜 야옹이 됐어 진짜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디펜드 자비자비까지 땅땅 안녕히 가세요 저기 밑으로 쭉 가면은 막 That's <laughs> okay 가 작았습니다 아이 저저저저 뭐하는거지 저게? 아이 왜 삐숑빠숑이냐고 이거 진짜 개 어이가 없는게 쟤불쌍하네 <웃음> <개> <웃음> 아이 그런게 쟤도 그걸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냐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, 그걸 왜 알려주냐고. 아, 왜 그걸 다 알려주는 거냐고, 쟤는. 아, 왜 그걸, 왜, 왜 니가 다 알려주는데. <웃음> 잉, 잉, 잉, 오! 잉, 잉, 잉, 잉. 오케이. <웃음> 왜다 터져? 뭐 하는 건 미소게? 그래도 나한 번에 세개 세일파일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다는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. 사과. 와. 보지, 이게? 보지, 이게? 카푸요? 아니 진짜 A B -P, P L E 마너 누구야 흐흐 <웃음> 불쌍하네